위치를 찾아야겠군. 네. 어디가 좋을까? 따라와! <웃음> 어디가 좋지? 위치상으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쪽 뒤이 가. 어 추워! 아 어, 추워! 예, 예. 아 여기 예. 말고 아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여기! 아 추워! 여기, 여기. 자, 어떤 포즈를 지을 건가? 아, 잠깐만. o u 만 a m 기는 h e 데 w e 보여 i m p r 포즈 잠시만 포즈 추천해줘 파란 s s Mann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turn 4, t p a 아니야, 아니야. 아, Anya, Anya, Anya, Anya, a n 아 아니야, 아야아야아고 진짜 조금다 이렇게 할게 그냥 무난하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, 여기 할까. 아, 이렇게 할까? 한 번. 어, 이렇게? 이렇게만, 이렇게. 네. 어디 갈까? 이렇게? 네. 이렇게 하이렇게놓어아니야이게다네 아, 이렇게 근데 약간 얼굴 가리지 않아 아 이렇게? 아이 옆으로 만들어아 이렇게? 네 잠시만 기다려봐 나 정리 좀하 아! 뜨거 <웃음> 아! 스 진짜 진짜 <웃음> 하나 둘셋나 어디 봐야 돼? 어디 가야 여기? 아 빨리 빨리 그러니까. 으이, 추워. 하나 둘셋어 아, 깜짝이야 아 오늘도 두 장의 플라로이드를 뽑았다 그중한 장은 소중한 수빈이 형에네